참더 자고 싶은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밤에는 운동을 할수 없는 환경이다 아침 일찍 아니면 유산소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 일동한 사람들은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하던데 굳이 안 긁어봐도 알수 있다 이건 안 긁어봐도 꽝이야 산에 가서 먹을 간단한 아침을 준비한다 당근에 있는 영양 성분은 눈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한다 토끼같은 초식동물들이 매우 좋아하는 음식이다 먹는거야 먹어봐 어릴때는 잘 먹더니 이젠 안먹는다 <웃음> 아침운동 준비물을 챙기고 산에서 만나는 들짐승 무기로 리코더 필수다 준비 완료 같이 가 혼자 가까 좋냐 올라 반도 안한는데 벌써 뒤질각이다 진짜 못본다 노래 한곡 뽑고도 남은 시간인데 노력이 부족해 칠.. 7이 칠이 뽑였는데 108.0 전날 대비 0.4kg 감량 오늘 갑자기 냄새가 궁금했다 항상 먹는건데 대충 감이 안오니? 불린거 그래도 마셔야지 맛없는건 몸에 좋은거니까 벌써 반이나 줄었다 맛없다고 징징거리면서 먹고있는데 다 떨어지면 또 사야하잖아 무서워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술도 끊었다 담배도 안피우는데 술까지 안먹고 영상편집하느라 게임할 시간도 없어서 게임도 못하고 있다 근데 지금 살 빠지는게 너무 재미있어서 술, 담배, 게임 다 필요없다 지금 내 인생이 게임이 빡센데 존나 재밌는 게임 존만 게임 They catch me h o l l e r i n g at the moon.